근데 이런 책보기는 안 돼요. 책 많이 보란다고 지금 이 저도 그래서 고생했던 건데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 책보기를 계속하시면 힘듭니다. 사실 체험이 체험이 태양이면 개념은 달이에요. 달은 태양빛 받아서 밝죠. 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념화한 거는 이이 달빛도 밝아요. 보름달이에요. 근데 체험이 없는 것에서 개념을 계속 개념에서 개념으로 계속 전개가다 보면 점점 빛이 희미해지다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다가 책을 볼때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 짓은 딱 경고가 와요. 찜찜, 더 가면 찜찜, 멈춰요. 자명한 느낌이 안, 든, 안 든다 그러면 멈춰요. 자명한 느낌이 든다는 건 체험에 가까운 거죠. 내가 체험한 게 있고 거기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개념화해가지고 머리 굴려도 자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낸 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생각을 하지 마라, 뭐 내려놔라, 뭐,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또 개념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개념 아주 좋아요. 개념 훌륭한 개념은 여러분한테 관념, 개념이나 관념들은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엄청 활용하셔야 돼요. 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개념을 밀고 나가시면 안 된다. 저는 자명함의 범위 안에서만 놓으시면 괜찮다. 이 체험이 주는 이 자명한 장 안에서만 개념이 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개념은 해와 달이 만나면 뭡니까? 광명할 명자 명이죠. 얼마든지 광명함을 도와주는 그 빛이 된다. 이 달빛도. 근데 이게 태양에서 멀어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욕망도 죄 아니다. 참나가 51%가 돼서 굴려서 쓰면 욕망도 다. 모든 보살도의 아주 훌륭한 재료 그러니까 자명함 안에서 양심 안에서 개념이건 욕심이건 다 굴려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걸 실험해 봤죠. 실험해 봤더니 개념이 자명함을 넘어가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다시 제가 체험을 통해 그 자명함을 보강하니까 그 개념들이 다 저한테 다시 그또 독이 됐던 게 약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도인이면 어떤 개념을 들고 와도 다 풀어 줄수 있어야 있어요. 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는데, 거기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가리고, 문파 안 가리고 막본 게요. 아니, 이거, 이것도, 이것도 도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은 제가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해서 한줄 아실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본인께 본인이 당하는 거죠. 나, 내가 몇십 년을 봤는데, 윤농씨걸 봤더니 엄청난 게 나와요. 저 놈은 얼마를 본 거야? 그렇게 많이 본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아는 거지. 책을 많이 봐서 한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책을 죽어라 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제 참나 안에 있는 걸 끌어내기 위한 재료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봐서 책으로 내 이론을 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참나에서 오는 이 자명함이 죽죠. 그런 식 책보기는 안 됩니다.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책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수행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때 대학 때부터는 단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건 확실히 챙기고 넘어간 것들은 저를 힘들게 했어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힘들었어도 참고 버티다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제가 자명하, 자명함 안으로 끌어들였기에 답이 나온 거지 만약에 제가 제 자명함이 그 개념들을 포괄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아주 힘든 상태에 있겠죠. 개념과, 개념은 멀리가 있고 체험은 요만한데 개념은 여기가 있으면 아주 저는 의식이 아주 분열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자명함을 더 키워서 그제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자유자재로 좀쓸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을 버려, 뭐 개념을 버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참나만 알면 돼요. 참나에서 오는 자명함이 지식과 개념을 잘쓸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